안녕하세요. 동는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내년 집값을 전망하는 이야기들 여기저기에서 나오죠. 그런데 내년에 강력한 하락, 하락을 넘어서 폭락장을 예고한 기사가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머니투데이 기사인데요. 집값 무섭게 떨어진다. 특히 재건축 쪽에서 타격이 클 것이다. 얼마까지 떨어지냐. 내년 하반기부터 많게는 50%까지 강력한 하락장, 강력한 하락장이 아니라 50%면 폭락장이죠. 내년 하반기부터 많게는 50%까지 폭락장이 도래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 같은 기사인데요. 미리 말씀드릴 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이처럼 엄청난 공포, 공포스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게 데이터거든요. 데이터에 기반해서 현재 각종 지표들 데이터로 보면 내년에 이같이 전망된다라는 거죠. 데이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AI, 인공지능 이야기하죠. 이 데이터에 한 가지 결함,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예컨대 사람들의 심리, 그 다음에 정책, 그 당시에 주변적인 환경들을 고려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데이터는 말 그대로 데이터일 뿐입니다. 예근데 내년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슈, 대통령 선거입니다. 또 지금 당장의 현실적인 이슈, 이슈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가 이슈가 되어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시장 가격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겁니다. 예근데 내년 이후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슈 때문에 내년 이후로 매도를 해야겠다 내년 이후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매수해야겠다 이런 분들도 많죠 이 같은 심리들 그리고 정책들은 데이터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만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많이 나갔다 이런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합니다 데이터를 무시할 수는 없다는 라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료를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면서 어떤 것을 참고해야 할지 또 어떤 것을 가려서 추려서 생각해야 될지를 함께 공부해 보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또이 기사에는 이 같은 데이터를 기반할 때 어떤 지역 폭락이 예상되는 또 지금 사도 괜찮겠다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것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이 기사에서는 강남 상구에 대해서 소위 우리 강남 불폐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강남 불폐가 계속되는 것은 아니고 어떨 때는 크게 떨어진 때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컨대 IMF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금융위기 이후에도 강남권은 엄청 많이 떨어졌고 2009년 잠깐 반등했지만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 하락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런데 50%까지 떨어진 일은 없었죠. 제 기억에 그죠. 강남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의 강남의 집, 집을 소유하신 분들은 과거에 비하면 저 금융위기때나 IMF 그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부자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그만큼 올라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런 사람들을 이 기사에서는 슈퍼리치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초고가 아파트. 자 돈이 많은 사람들, 엄청난 부자들이 지금은 강남에 삽니다. 과거와 달리.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집값에 사실은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 외에도 다른 자산이 많기 때문이고 강남에 산다는 일종의 프리미엄, 어, 스스로 느끼는 셀프 프리미엄도 크기 때문에 강남 상구는 설령 하락을 하더라도 다른 지역보다 다른 지역보다 하방 경직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방 경직성이 강할 것이다. 이것들은 다 우리가 동의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이 기사에서 재미있는 것 그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재건축 아파트 특히 강남 쪽으로 많이 올랐죠 재건축 아파트는 가장 중요한 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업성이 좋아진다 그게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은 전체적인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랐고 이 재건축은 아파트 가격이 오를수록 사업성이 좋아지니까 부메랑 효과 때문에 더 올랐다라고 이제 정리하고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이제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그만큼 재건축에 대한 시장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 하락기에 가장 많이 떨어지는 곳도 재건축, 즉 오래된 구축 아파트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재건축 이슈가 있는 오래된 구축 아파트들은 집값이 오를 때는 굉장히 더 많이 오를 수 있지만 집값이 떨어질 때는 반대로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 또한 일리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죠그이 기사의 제목에서처럼 내년에 엄청난 폭락장 하락장이 전개될 것이다 데이터에 의하면 참고하십시오 데이터에 의하면 그리고 재건축들은 타격이 더 심할 것이다 아마 상당한 타격이 재건축 쪽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확장해서 생각하면 어떨까요? 자, 데이터의 경고입니다. 이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지금 저하고 같이 보고 있는데 데이터다.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참고하실 때 한계가 있다. 뚜렷한 한계가 있다. 이점 아까 말씀드렸죠. 자, 보겠습니다. 1군 지역에서부터 3군 지역, 4군 지역까지 나누어 놓았고 1, 2, 3, 4, 그 다음에 대구, 인천은 특별하게 또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자, 대구 인천부터 이야기하면 향후 엄청난 입주 폭탄이 예정된 지역이다 대구는 올 초부터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엄청난 물량 때문이죠 공급이 엄청 폭탄처럼 많습니다 인천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를 이 기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인천지역은 엄청난 입주폭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사지 마라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도 마찬가지 이유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1군지역은 가장 안전하다 그 다음에 2군지역은 비교적 안전하다 이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강은, 충북, 충남 자 강원도, 충북, 충남 이 지역을 생각하면 먼저 강원도 생각하면 이 강원도 지역은 대체로 어떤 분들이 많이 실수요자들이 많습니다. 그지역에두 번째, 주로 이제 서울 쪽에서 옮겨가는 분들 마치 제주도로 살림을 살려 가듯이 이런 분들도 강원도 쪽에 풍광이 좋으니까 수요들이 점점 많습니다. 그런데 강원 충북, 충남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언뜻 떠오르는 큰 대도시 생각나지 않습니다. 충남 정도에 보면. 천안 정도 생각이 나죠. 그래서 강은 충북 충남을 생각하면 다른 지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공급 물량이 많지 않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이는 곳이다. 자, 이렇게 생각할 때 그동안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가장 안전한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군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울산, 그 다음에 제주, 전라북도, 경북, 경남 이 지역도 일군지역과 전체적인 성격은 비슷한 거죠. 그닥 큰 핵심지역이 없고 실수요자 그 지역민들 실수요자 중심이고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또 조선의 핵심지역 핵심산업도시인데 이 자동차 조선이 최근 조금 힘들었죠. 그 때문에 구조조는 그 지역에 주택수요에 있어서 구조조정도 한번 겪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삼군지역이죠. 삼군지역은 유의지역이다. 자, 부산, 대전, 서울, 경기, 광주, 전남인데 특히 서울경기 어떻습니까?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것은 조심해야 된다. 저도 동의, 그죠 어, 부산, 대전도 마찬가지, 광주, 전남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지난번 앞으로 100년 집값 오를 일은 없다고 하면서 감사원에서 100년 후에 소멸되지, 100년 후에도 남아 있을 도시와 지역을 여덟 군데, 여덟 군데를 이야기했다. 세종까지 포함하면 아홉 군데 정도다라고 제가 알려드렸는데, 자 감사원은 통계청의 자료를 토대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3군지역, 유의지역에 보면요. 그런 8군데 지역들이 여기 다 있어요. 서울에 4개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는 화성, 동탄을 포함한 화성이 있었고 광주광역시의 광산구,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의 강서구 제 기억에는 뭐 그런 등등의 앞으로 100년 뒤에도 살아남을 지역에 지금 투자유의지역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지역들이 핵심, 즉 직장과 여러 가지 문화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핵심 지역들이 대다수이고, 따라서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GTX 이슈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이 지역들의 특징은 그래서 뭡니까? 최근에 많이 오른 지역들이라는 거죠. 오른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의해야 한다. 그래서 1군, 2군과 3군이 그대로 비교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어, 또 입주 물량 앞으로 공급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200만 호, 300만 호 공급을 하겠다. 그 지역들이 대체로 경기도고 이미 현 정부에서 예정되어 있는 경기도 지역에 3기 신도시 물량도 몇 십만 호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 경기도 쪽은 조금 더관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데이터는 저도 이 부분 동의하고요 물론 같은 경기도라도 지역마다 다르겠죠 지역마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될것 같고요 4군 지역은 또 조금 차이가 납니다 1, 2, 3군과 4군은 자 4군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여기는 이제 위험지역이라 했는데요 바로 세종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세종시는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지역과 달리 세종시는 행정도시죠. 행정도시니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근데 공무원들 행정관청이 어느 정도 딱 정해져 있는 거죠.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해져 있는 공급, 필요한 공급 물량이 다 수요가 차면 차면 그 이상은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즉 세종시는 행정도시로서 어느 정도 수요가 있고 그 수요가 다 충족이 되면 그 이상의 공급은 전체적인 아파트 시장 집값의 하락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입주 물량이 줄어들어서 큰 하락은 없을 수도 있다. 이 이야기는 기존에 여태까지 세종은 수요가 공급보다 많았죠. 즉, 공급이 부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올랐죠. 이제는, 이제는 공급이 다 거의 다 충족이 됐고 더 이상 크게 오를 일도 없겠지만 더 이상 공급이 많아지지 않는 한, 더 이상 크게 떨어질 지역도 아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위험인, 위험 지역이라고 생각할 때는 공급이 많아지면 위험하다라는 뜻이고, 그렇지 않으면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큰 하락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별도로 사군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앞으로 100년 집값 오를 일은 없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요. 내 행편에 맞게 집을 사라 라는 겁니다 예 근데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실거주할 것이고 내 행편에 맞게 집을 샀고 또내 돈으로 다 감당이 되고 나의 노후 준비를 충분히 할수 있는 다른 또 금융재산이나 다른 재산이 있다면 내 집이 떨어진다 한들 상관이 없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너무 무리해서 노후 준비할 돈까지 다 털어서 지금 이 집을 사지 않으면 안 돼. 다시는 집살 기회가 없을 거야. 그래서 왕창 돈을 끌어당겨서 그 다음에 심지어 이 집은 지금 사면 나중에 지금까지처럼 엄청 오를 거야. 그러면 나는 그때 높은 가격에 팔고 뭐 이런 등등의 생각을 할 때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조금 길게 보면 왜 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자리 주식이 아니라 매덕 자리그 다음에 수십 년 장기 수십 년 대출이 안고 사야 되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집은 주식과 달라서 대세 하락이 되면 계속 떨어지고요 대세 상승이 되면 계속 오르는 이런 속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올랐다면 자 되돌아보십시오 주식이든 부동산 집이든 계속 주구장창 오르는 경우만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과거를 잊어버리죠 계속 오르다 보면 과거를 잊어버리고 조바심 때문에 계속 오를 거야라는 불안과 초조감 때문에 이를 걸르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이 우리의 장수시대, 즉긴 노후를 감안하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른다. 그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도 이 기사는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있는 그림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시도별 전세대비저평가인덱스라는 거죠. 전세대비 저평가 또는 고평가는 어떤 의미이죠? 가격이 있고, 즉 시가가 있고, 매매가가 있고, 그 다음에 전세가가 있고 전세가가 매매가 비중을 초과하면 이건 좀 위험한 거죠. 반대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훨씬 낮으면 안전한 거죠. 자 이렇게 볼때 저평가지역과 고평가지역을 이 그림에서는 나누고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자 저평가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건매물이 나오면 매수해도 괜찮겠다라는 지역을 이 기사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1위 충북, 2위 경남, 그 다음에 경북, 충남, 전북이죠. 자, 이 지역 앞서 우리가 보았던 그림, 1군에 속했던 지역들이죠. 그러니까 설사 떨어지더라도 그닥 크게 떨어지지 않을 거야, 오히려 안전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료였습니다. 자, 1위에서 5위까지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6위에서 8위, 9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남, 울산, 강원 제주. 자, 이것은 보면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림에서 두 번째 그림이죠. 상대적으로 그래도 두 번째로 안전하겠다라는 지역,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런 지역들은 그래서 크게 보면 저평가 지역이다. 전세가와 시가를 대비할 때 가능하면 금매물이 나왔을 때 매수하는 것은 괜찮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강조해 드릴 것은 가능하면 내 행편 범위 내에서 내 집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이때의 감당은 어떤 겁니까? 몰빵이 아니라 내 노후 준비 앞으로 창창하게 길어질 내 노후 준비를 다른 자산으로 할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균형 있게 균형 잡힌 집값 집값, 구매 여부 선택을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고평가 지역, 매수 위험 지역, 자 거꾸로 보겠습니다. 서울, 세종, 경기, 인천, 부산, 그 다음에 뭐 이런 지역들이죠. 특히 인천은 입주폭탄이 예정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 자료의 제목은 뭡니까?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보았지만 데이터의 경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데이터는 말 그대로 데이터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고 데이터는 참고하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저희 바인 투자 자문도 AI 로봇이 데이터를 끌고 옵니다. 여러 가지 거래량, 그 다음에 뭐 지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져옵니다. 그렇지만 그것대로 저희가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또 사람이 개입해서 전문가가 그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또 정성적인 평가들을 하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정하고 하거든요. 비중을 정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기사가 굉장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데이터만 가지고 그런데 이 기사를 듣는 보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데이터가 어떤 의미인지 데이터의 한계가 이 기사 내용에 없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공포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잘못된 결정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도 깜짝 놀란 기사가 등장했고 그런데 이것이 데이터에 의한 것이고 데이터가 어떤 한계와 함정이 있는지는 이 기사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혹시나 이 자료를, 이 기사를 보고 화들짝 엄청나게 또 공포, 도가니에 빠질 것 같아서 함께 공부해 보았는데요. 이 기사 참고하시려면 집값 무섭게 떨어진다. 자 이렇게 검색하면 아마 이 기사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데이터에 기반할 때 많게는 50%까지 강력한 하락장, 이것은 하락장이 아니라 폭락장이죠. 이 같은 현상이 내년에 벌어질 것이다, 데이터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데이터의 한계,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다, 설령 떨어진다 하더라도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조금 길게 집값은 보셔야 되고, 장기적인 전망은 저는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 이 말씀 드리고 이어서 앞으로 100년 집값 오를 일은 없다 라는 영상도 함께 섞어서 보시면 앞으로 집값에 대한 생각을 확장하고 균형을 잡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